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록스입니다 오늘 영상은 반반의 유치원 챕터 3 영상인데요 저번 영상에 이어서 피그스터의 정체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군인지 적군인지 자 버기어기님 영상으로 보러 갈까요? 자 영상 시작합니다 자 자이언트 캡틴 피들스한테 쫓기는 장면이죠 저번 영상에 이어서 이제 피그스터의 문에 들어갑니다 자 빨리 도망가자 자 여기서 벽을 뚫고 나오는 캡틴 피델스 안타깝게도 떨어집니다 자 이제 들어갑니다 이 옆에 피그스토가 있었죠 과연 아군인지 적군인지 우와 하하하 <웃음> 꿀꿀거리는 소리 어좀 귀여운데? 하하하 <웃음> 아, 어, 약간 쫓아온 것좀 귀엽습니다. 오 어, 근데 좀 커서 무섭기도 하네. 야, 입이 굉장히 큰데요? 어, 이거는 저번에 봤던 트레일러 영상이죠? 어! 셰프 피그스터의 미션이라고 합니다. 저녁을 먹고 싶으면 청소를 해야 하는데 어, 엘리베이터에 7개 접시를 넣으라고 하네요. 자, 이 설거지 엘리베이터에 접시를 넣어야 합니다. 어, 청소해달라고 하네. <웃음> 아, 좀 귀여운데? 뽈뽈거리는 게? 자, 두개 얻었고, 자, 세 개. 미션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네 개, 다섯 개. <웃음> 꿀꿀거리는 것 봐. 자, 이제 거의 다 찾았죠? 자, 어디 있을까? 자, 이것까지 찾으면 끝입니다. 오, 계속 뒤따라오네? 오, 뭐야? 야, 이 돼지인데 왜 이렇게 빨라? 이야... 귀엽긴 한데 좀 징그럽습니다, 저는. 자, 과연 무슨 선물을 줄지? 자, 내려갑니다. 어, 올라가네. 오, 어, 또 왔어. 무슨 작동기를 줬는데? 아, 얘가 약간 나쁜 애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자, 새로운 장소로 왔죠. 저게 뭐야? 컨테이너? 오! 인사를 하네, 귀엽게. 저걸 내려야 하는 것 같은데. 자 눌렀습니다 자오 뭐야 크기가 엄청 커졌는데 아 저기 옆에 경고라고 써있습니다 저게 먹이인 것 같아요 자 옆에 경고 셰프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고 써있었는데 먹이를 줬네 에이? 야 그래서 크기가 엄청 커집니다 아 이게 과연 주인공을 잡아먹으러 올지 아니면 도와줄지 그건 아직 미지수인데 어 기대가 되네요 다음편이 자 다음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번째 영상은 세일플레이타임님의 영상입니다 새로 몬스터가 나왔다고 했죠 레즈캣인가 그 친구의 두번째 영상입니다 첫번째 영상은 전편에 있으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드론을 이용해서, 오우, 고장난 엘리베이터가 떨어졌는데, 거기에서 손전등을 줍는 주인공. 자, 문을 엽니다. 와우, 굉장히 많은 발바닥과 피 같은 게 보이죠? 오, 좀 무섭습니다. 자, 우, 도마뱀 같은 꼬리가 보였어 방금. 가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역시 이런 곳은 들어가야죠. 자 이상한 괴물의 뒷모습이 있습니다. 여, 저게 뭐야? 자, 으! 얼굴이 약간 엘리온 같아요. 얼굴이 반으로 갈라져 있어. 오, 귀엽지 않고 징그러운데요? 미아우 미아우. You are worthy of life. 자, 에지켓그 이름에 맞게 도구들을 나열해야되나 봅니다 자 찾아보자 어여단 Z 세번째 놔주고 C A 를찾아야될것같아자 Q Q? Q가 아니잖아 캣인데 C 아닌가요? Q? 어잉? 어 뭐야 쫓아온다 도망가! 도망가! 아니 이걸 왜 틀려? <웃음> 야 바로 점프스퀘어를 당해버리는 주인공 우와 야 근데 생긴게 너무 징그러운데요? 도대체 쟤는 뭘까? 자 세번째 영상도 셀플레이타임님의 영상인데 이번 영상은 신기하게 반반으로 플레이하는 영상이라고 합니다 너무 신기한데? 야 진짜 반반이야? 우와 진짜 반반으로 플레이를 합니다 우와, 새로운 신기한 방 분수가 나오고 있네요 오 자, 계단을 내려가는 반반 이야 이게 어떤 모드야? 신기하다 직접 만드신 것 같아요 자, 어디론가 향하는 반반 아, 건전지를 넣은 거 작동이 되겠네요 아 이렇게 철창문이 열리네 자오 스팅어플린 뭐야 어 그냥 지나가 어 그냥 지나갑니다 오 진짜 빨라 갑자기 나타나고 사라진 스팅어플린 오, 반반 쓰리 라고 적혀있네요 인, 밑에는 온통 물입니다 오! 나왔어, 스팅어플린. 자꾸 나왔다, 그냥 사라지네. 어, 신기하다. 오. 야, 스팅어플린 문이 나왔습니다. 화살표가, 오, 뭐야, 오! 오, 그냥 지나가는 스팅어플린. 약간 악역 같죠? 스팅어플린이. 통가 나왔죠? 헬프 헬프 오오 스팅어플린 쫓아온다! 도망가! 헬프. 이거는 살아남으려고 이제 날짜를 기록해놓는 짝대기 막대기죠 오 뭐야 저거? 뭐 서있지 않았어? 스팅어플린인가? 아, 지금 이 모드 자체가 스팅어플린에게, 오! 캡틴 피델스잖아! 야 도망가. 왔습니다. 야, 하지만 여기까지는 스팅어플린이 오지 못해. 오! 도망가, 도망가! 약간 파피 플레이 타임 하는 것 같아. 야, 위에서 쏘오고 있어! 미쳤어. 자. 오케이 잘 도망쳤습니다. 근데 계속 도망치는데 잘 따라와. 아, 이렇게 영상이 끝이 납니다. 자 이렇게 반반의 챕터 3의 재미있는 영상들이 끝이 났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